Oh shot well. 레벨? 레벨 150? 아 이메일 150아 아, 레벨 1 0 젖었다 야 이거는 저분을 어떻게 이겨? 젖네요저 이... <웃음> 어떻게, 이... 어떻게 <웃음> 이겨야 됩니까? 예 네. 뭐야 이거 아니 총이 네. 없고 예? 네? 한 번도 안 해보실까요? 네. 아니 저 해봤습니다 뭐야 뭐 인형이가 있어? 뭐지? 아, 인형이 머가지들 뭐 따버리기 어 뭐야 브이스트 쓰시는 분 있어 네. 아 이거 보이스가 어, 이렇게 되나? 원래 어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아대 어? 뭐야 이거 다 들리네 이거? 여러분들. 어? 저 소리. 보이어저 그림자들 뭐야 그림자가 있어. 에, 에, 어? 내 어, 거야. 어? 여러분들 아, 머리 머리 조심해요. 바로 바로 보면서 이게 바로 뒤보면서 뭐야 이거 우리 팀이에요? 저거 아닌가? 이거 누구세요? 지금 누구세요? 저, 터져이어어떡입니다 아, 뭐야. 그럼 우리 다 팀, 팀, 팀. 팀. 아, 여기 들리시는 분다 팀이에요. 네, 예, 다 팀이에요. 어디 레저 어우. 왜 저, 지 뒤, 뒤에서 막 자꾸 그냥 걸어오면 죽어버리니까. 저기 못 쳐야죠? 일단 파밍, 파밍 좀 멈치죠 그러면 파밍 저희 파밍 파밍 그러면은 하나. 어디서 일까 주민센터서 에 볼까 어쩔 어떨까요? 맵이 왜안 보이지? 음... 팀팀 누르면 맵티 보여요. 티가 티 맵. 티 맵? 팀 팀이야 맵이야 팀맵 팀맵 팀맵 오케이. 하이드 같은 게임이다. 팀맵 중앙 같은데요. 박물관. 박물관이 네, 딱 일단 물 서는 시간도 있으니까 저희 일단은 빨리 빨리 모이고 파밍하고 모일까요? 일단 그렇죠. 습니다 네. AK, AK가 좋지. 아 좋죠 AK, 예. AK 좋죠. 좋죠, 좋죠 AK. 좋죠. 아, 좋죠. 그쵸. 그쵸. 잘생긴 좋죠? 예. 아, 어, 네, 잘생긴 좋습니다. 어, 너무 가아 <웃음> 아, 그, <제발. 웃음> 너도 아까운 거아니야 어, 됐다 됐다 됐다. 극복인줄? 네, 안녕하세요. 됐다 얘들아, 얘들아. 저을 떴다, 저리 떴다. 저깐 아이고 좋습니다. 난 흑혈 전공신 있어. 그, 소총. 혼자도 무서우니까. 아 이것도 좋은데 말이죠. 예. 네, 이게 또 수류탄이 비가 아, 막힌 네. 무기라서 아, 한 배워두면 좋습니다. 아, 네, 수류탄. 제가 두부님을 가지 저... 보디가 대드릴게요. 알았어. 네, 제가 또리다 정면에 저, 정면에 저. 어, 정면에. 주월이 없다. 어어어어 당장 뚝다, 뚝 가. 앞장서세요, 앞장서 앞장서세요. 어디 간지 모르겠는데 잠깐만. 가고 리가 저기 가 저, 저, 저, 저 이분 이쪽으로 오시면 될것 같아요. 한명 갑니다 뚜껑이, 갑니다 뚝배기? 어디가셨지? 근데? 어, <웃음> 지금 지금 제가 뒤기 옆에 있습니다 내가 어? 나갔다 가 뱃걸려 방탄복 입었다 오 좋아 어. 방탄복 500까지 입을 수 있어요 500까지 500 이상 은 필요 없습니다 예. 어물 올라와 물 올라와 물 올라와 물 올라와 아물 올라온다 물올나온다저 이쪽으로 이쪽으로 저 올라갈게요 아? 저 혼자 떨어져 있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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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해 이거, 이거, 요야 이거, 누가 돌리는 거야거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이이 여러분 제가 보러 왔어요. 어 뭐야. 나이스 해보. 좋아 좋아. 지금 5스나이스나이스 나이스. 빠뜨러분들 이게 뒤로 좀 돼요. 아 이게 목을 그냥 아 이런 목을 그렇 여러분들 저이리 그렇지. 스나이스스나다스나 아. 스나 학교 스나 학교 스나 학교. 저저 t 저저 y d o 저 t k n 저 w Oh, 저 e x n 저 t b u 저 o n l 저 b u 어저 n l y 저 u t o 저 l y b 저 t o n 저 y b 어저 o n l 저 b u 어, 저 n l y 저 u t o 저저 y b 저 t o n 저 y b 어저저저 l 저 but 저 n l 저저 u 저 o 저 l y b 저 t o n 저 y b 어저저 n l 저 but 저 n l y 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저 오선이 e x 지금 뭐야 옥상 이금스나 옥상이 금스나막자 지금 저 지금 저장금저지던져지 어, 저 지금 어, 어, 어, 저 지금 저지나저 어, 금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어,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 어, 저 지금 어, 지금 저 어, 금저지 어,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만 어,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어 어,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 지금 저지어저 태피 태피 아직 못이하나못산이하나 아직 있어요. 뭐, 뭐, 뭐, 아니 뭐. 저거 보시는데 어당님 뭐. 보십니 뭐, 어당님 건 뭐. 뭐. 건너 간다. 건너 간다. 건너 어, 간다. 건너 간다. 어당님 건너 갔어요. 뭐. 건너 갔 진짜 헬슬라니까볼 때마다 눈만 어, 돌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죠? 저는 어떻게 잡죠? 어, 아, 미쳤다. 진짜 혼자 나와고 있어요. 나나어나 아이, 뭐세요? 아, 이씨뭐 하냐? 빨리 가요 빨리 가요 보둥님 빨리 가요. 야저기 <웃음> 있다 저기 다, 저기, 다, 저기,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여기 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여다다다다어 모동님 안돼 모동님 안돼 모동님 안돼 아니 왜다 여기 있 있다 여기 있다 애쓰라물 뭐래, 물단 뭐래, 일단 뭐래 있어 지금 저기, 지금 물에 빠져 죽기 일보직 전이요. 아, 누구시 어, 뭐든뭐 미치겠네, 진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쏴쏴쏴쏴 뭐야 이게 죽여! 뭐야 이게 죽여, 죽여, 죽여! 뭐야, 죽여! 뭐야 이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뭐야 이게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죽여!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가이제야이뭐가이제야이 뭐야 이게 뭐야 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주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보이스로야 이게 뭐야 이게 보이스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이이 아시너머, 흐흐, 이 진짜 회식은 절대야. 메뉴도 아직 모르잖아, 요 저희. 이 <웃음> 맛있는 거 <거면> 어떻게 요 <웃음> 일단은 뒤 보시면서 뭐 조심하세요, 뒤 조심. 최대한 한 파밍을 하고. 아까부터 난왜 호철 이렇게 떨어져 있냐? 저도 맨날 부터 떨어져 있어. 요이 중에 그리고 보충 소화리 인근이 많이 나오니까 이거를. 먹어봐 총알이랑 네드캣을 필수적으로 챙겨야죠 어. 아, 좋아! 아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이 음. 어. 무섭습니다 그럼 그래. 저. 저... 어! 야, 발견했대! 발견했대! 누가 발견했대! 조심할게요저 팀이 네. 누구 발견했대요! 저저저저저저저 아 흥연자분이 계신다 여기 하이 하이! 안녕하세요 어, 무서워서 따라왔어요 어. 오 이거 개 좋은 있어. 네, 네, 있어. 방패 있어 방패. 어 방패 좋아요 방패 좋아요. 방패 좋아요. 어 깜짝이야. 오, 오. 아 그렇게 당장 이거야 당장 이거야. 당장 이거야. 총알를 이렇게 빠져나 거야 돼요. 네, 음... 네, 아, 토입세 아, 음. 아이 네, 총이 안나오네 저 저. 아고 좋아 좋아 아 곤충 이구나 곤충 곤충 보아 그래깐 내그 내깐 어허 구요정도님 아, 아, 아유 아, 아, 여기도 종아기청애했습니다 일로 와보세요 일로 와보세요 여기서 아, 총총알 있다니까 야, 이거 드시라니까 아 야호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잠깐 이야기 먹겠습니다 오매빅이에요 웨이크 웨이크 오시면 약 들이겠습니다 내려가야 돼요 저희, 내, 저희 내려가서 합류야, 함류 e a r c o 님 e n 님 뭐예요? 빨 u 어 a 디어 저기 저기. 문 t 님 o y 같은데? 문보님. 야야야 h 보 t do y o n e a 어, 여기 위험하다는데? 올라가야 돼 올라가야 올라가야 올라가야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올라 올라가 미자 못하지? 어, 죽기 싫어 죽기 싫어 올라갈게요 올라갈게요 이렇게 열심히 파바대하 죽으러 올라가자 아, 아 우리 팀왔어아 메타팀님 아메타 나이스 괜찮아 아잘구나 어차피 4대4야 여러분들 조경님 빼서 예. 네건 뚫어 서 지석식 지이라니입다 빨리 하세요 이제 이미 다털렸고요아메카료가 아니에요 일부러 현신하려고 죽지 마세요 님보이는데 저희 그러좀 모일까요? 네 오 야... oh, 뭐 어, 옥상에 체크 체크 체크 보인다. 걸 어떻게 가지? <목소> 아, 힉, 아, 너, 힉, 뭐, 뭐, 일단 눈쟁님하고 소개. 옥 여기 옥상에, 뭐 해, 옥상에, 뭐 해, 옥상에 엄청 많아요. 그래, 옥상에 그래. 엄청 그래. 많아요. 오케이 옥상에 다 있어요. 옥상에 핵스 님하고 막다 있음. 오케이 오케이. 너네 왼쪽 정면으로 아까. 아라 아라 이거 옥상 에 있었대 옥상에. 어, 핵님 쓰나 쓴다. 나토토겠다오 여기 여기 빨리 빨리. 네네, 하고 있어요. 전군이 조심. 그님 넘어올 수 음, 있어요. 어, 바로 앞에 있어요. 어전전이전이 전마, 사람들. 어? 전이 사람들. 아아아아 나... 아. 아 잠깐만 아빠 아빠 근데왜아빠지 이쪽으로 아이쪽으로 괜찮아요 <웃음> 호도님 대기 호도님 대기 어 네네 아, 어. 아, 깨졌네, 호도님 컷일로 네네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방패가, 아니, 방패가 있는데 왜 아픈거야? 아, 아, 아그 방패가 있어도 아프긴 아파요 아, 아 아프구나 어어어 아, 아, 내가 나 라인처럼 막아주려고 했었지 어 저기 저기 리트 리프트 리프트 리프트, 리프트. 네. 어 너무, 너무, 너무.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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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트게 계속 그렇게 계속 그렇게 6직이고이프라 올라가네. 다시 올라가야 돼. 다시 올라가야 돼. 니가 거 키도 근 올라가. 살줄알양말어떡요저 우리 둘밖에 안 남았어요. 어게하죠 계속 올라오세요. 만약에 끝일 거야. 괜찮아요. 이걸 이렇게 지나요. 어? 야, 아 솔직히 버거님은 보는죽이자 보게는 죽이다. 보는 죽이다. 보게 드러내줘 여러분들이여 보게는 죽이다. 보게는 죽이다. 보게이다 보게는 이다 보게는 죽이다. 보게는 이다보게아 죽이다. 보게는 죽이다. 보게아다아 안 돼.. 졌어.. 가가가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컴퓨어가 컴퓨터가 컴퓨터가 컴퓨터들어가 컴퓨터가 가컴퓨한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 I'm n o 감격스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 o 라 sure. 라 m not sure. I'm not 라라라 e I'm not sure. I'm n o 나이 나넘마완 기력이야, 기력이야. 일단은 호순이하고주님하고 같이 있네요. 같이 댕기, 댕기세요. 어, 내가 주님을속해야겠다 왕새 반대로 들면안 돼요. 어, 방범이야. 디어드디어결스스러운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 됐어 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업, 데스저 아 근데 렉이 너무 심하네 이거 <웃음> 이게 레이 아니 받으셨어 나 지금 권총 초화만 먹고 있어 좋아 예. 아 드디어 지금 게임을 돌리고 있는 이거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죠밍 커밍 커밍 커밍 밍다네요아또나 혼자 있어 난 지금 <웃음> <웃음> 진님이 버린 거만 먹고 있는지 아, 어, 서버. 어, 어, 어, 어, 어, 어. 힘이안먹어져 저, 저, 저, 저, 괜찮은데 지금. 저, 저, 좀 하셨나요 여러분들? 저, 아, 네,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저, 종종 가는 거지. 모르겠어요. 가 자, 잘 봐. 잘 봐. 잘 봐. 잘 봐. 아, 만볼게만 6개다 지금. 맥주에 맥주에 맥주에 드립니다. 아, 다르셨네여기 아, 방도면밖에 없어귀 거리에. 아. 어? 아닌가? 예. 아, 좋아? 어 좋아 좋아. 나이트 더 쳐지면 총무 못 맞고 있어. 좋아 좋아. 지금 어, 지금 어. 지금 조세 어. 지금 조세 되는데. 우리가총 없애 줄여 되는 거 똑같아요. 일단 물어 물어니다 물. 그래요? 저합리 할게요. 합리 할게요. 우리 아이 거기 위에서 자자좀 봐주세요. 네, 그, 네, 저, 거든요 좋아 이제 슬타 두방 정도 아랑어 저기다 어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나 있다 아시모 일단 목장가 내가 방패 앞에 들고 한 명이 가야 되는 데 스스로? 오세 가겠어 좋아 일단 일단 이거 먹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나는 올라갈 거야 오 여기 다 가야 돼 자 네. 일단, 일단 뭐,뭐전 진입쪽으로 어! 네. 어, 아!! 했으라, 했으라, 했으라. 아 i s n 무어 아, 그렇죠. 아, 쪽으로 에이. 커버 갈게 지션 아, 아, 위에서 나가 건총질로 대박 치워진다 위에 위에 위에서 이 위에서 위에서 위에서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쌀쌀쌀아 쌀쌀쌀 왔어 왔어 왔어 어저 뭐야 저거 뭐야 와나 진짜 사과했는데 막 쏘는 거봐어죄어 찌글찌글 뭐, 찌글찌글 뭐, 물어아아어아 물어자 물어자 물어자 물어자 물아아아아아아어 무에 시계 적거리다바람을 보는 은이사이그 없어. 어떻게? 어, 이건 내가 좀 음. 아, 파밍이오어이 하... 뭐 어, 가게요 옥상에 옥상내 여기 여기 4명. 여기 저저저저 뭐야, 내 오케이 오케이. 아 어떻게 저거 진짜 내공에내공 어디 어디 어디? 공화로 공화로 공화로 오케이 공디로디어방하지마형이너 아아 주세요버아마 세이츠로 세이츠로 세이로세이로세이로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어디 어디 어디 공화로 공화로 어디, 어디야, 어디야. 아 하나도 안 맞네 아이 없어 이제 어게하면 좋지 이거? 저 여기, 어디 반도. I don't t h 이 n k it's r e a 이 l y bad. I 이만 n t t h i n 아 it's r e a l 개 y 이 a 이 I don't t h 저 n 이 it's good. I don't think i 다 s g o 이 d 이만 o n t 이 h i n k it's g o o 이거. d 다 n t 는 h i n k it's good. I don't think 보 t 만 good. I don't t 보게 n k it's g o 또붙이 쌔가만이거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이하나도될 거야 좋아 어이 소리탄 계속 날리는데 누가 가라가라가라 가만 가만 나가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만 가 아이 진나피어 헥스나 피 없어. 헥스나 피 없어. 헥스나 피어다 어디서 어어디헥스 어디? 어 잠. 어어 어디서? 아 어디 어어 어디 어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디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어디 어어어어 잽이 잽이 침대 잽이 중간에 보내 침대로 보내. 침대로 보내. 아, 그렇지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나이스. 선수다. 이대는 상황. 이대의 상황. 오케이. 파밍해파밍해파밍해파밍해야 아, 먹어줘. 아, 이게 잠깐 렉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아, 아, 뭐야? 아피 피. 뭐야, 아, 초뢰가 뜨려. 스게리 혼자야. 세. 이걸로 찍혀. 수만 수만 됐고. 아니, 사실 사실 그게리저저 죽을 수 있습니다. 누가 있다고? 너 같아? 그현님 혹시 만약에 지시면 저희 몫까지 사실 가셔야 돼요 <웃음> <웃음> 네. 저희 목 대신 가셔야 됩니다 이거... 예. <웃음> 그럼 가세요! 그희가요저 그럼 <웃음> <웃음> 예, 저희 가요저희도스킬들이다 있어서 예. 예. 그러지마. 어디를? 아, 어디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아아, 이승환 쓰나 오른쪽, 야간 오른쪽, 어, 오 수환싸움. 거기, 머리, 머리, 거기, 거야 거기야, 하지마, 하어내가 방에 할게. 어하 아하, 잠깐 참, 응응, 쓰나님, 아하, 화려야,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갑시다 어? 야, 양학, 가죠, 양학. <웃음> 양학 갑시다 양학 209랩 <웃음> s u 탄 t a 야, 야 이대8이된다고 말도 안 돼. 어야 야, 딱누 가속만 탄 던졌어 누 가속만 탄 던졌어 어만어어두어속분아아아 가속만 탄단, 두 가속만 탄단, 두가 2대파을이겨2대파을이겨내유일하하하하 <웃음> <웃음> <웃음> <하나> 땄어. 어야이거 <웃음> 말도 안돼2대파을이겨야 <웃음> 세상에 너는 뭐 뭐야 뭐야 야, 야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밀어 <웃음> 죽여 보경 보경 멋있어 보경이 멋있어 나 있어 내가 잡았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 이거 돌격하면 끝납니다 이거 밀고 가면 스나로 어떻게 안 돼요. 치욕사 치욕사. 어씨어어 어. 어, 뭐야 이게 밀고 들어가면 안 돼. 아하하하하. <웃음> 얘 밀고 들어가면 안돼 이거. 개돌 개돌 개돌고 개돌고. 액션 액션아 다, 다 같이 들어가 다 같이 들어다 같이 다같 거기 거기 거기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웃음> 아 <웃음> 빠질 때까지 안 들어가야지. 아다 어! <웃음> 야 솔직히 이건 이기기 힘들지 됐다 됐다 아이 씨발! 오오! <웃음> <오오오>! 이겼어요. <웃음>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부담돼? <웃음> 아이 존나 부담돼 이거. 이구이거 <목소리> <이걸> 어떻게 이혀 <이겨? 목소리> 밸런스가 안맞아 <목소리> 어이 미쳤네 <웃음> <웃음> 둘이 같이 들어가면 될것 같은데 이거 핵수나님 너무 잘해요 어어? 아핵선나님 혼자 다 하시네 <웃음> 내가 하는게 없어 난 여기 팀인데 몽키가든까지 가나요 이거? 15시, 18시, 1 i k e we said, I t n 아다야 <웃음> <웃음> 22킬 영데스 넘사벽이네 경고하다 경고해 우리팀 아이 든든하셔 이게 뭐야? <웃음> 어? <어어>? 자살? <웃음> 아, 이거 매너해 주신 거 같은데. 이나 있네 거기. 야, 이걸 어떻게 이겨. 후아 어, 이제 끝나는가봐요 <웃음> 어. 오케이. <neighborhoods> <theme> 너무 간만에 가지고. 오늘 정대리님이랑 우리 그대리님이잘오신다고요 고객들 오신다고요? 아니 대영이야이대 영이야? 왜죠 핵수나아핵수나아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이 순간에 이방송을 끝낼 시간이 온것 같습니다 다들 슬슬 방송 끝내고 있는 것 같고 아이고 힘드네 <웃음> 제가 여기 온지 4시간 4시간이 뭐야? 5시간이 지났어요 야 엄청 힘드네 라이브 껐어? 아,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여러분 안녕.